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감사 김세중입니다 오늘도 메일로 알리 피드백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요청사항 1번 알리 척지지 불안정함 보드가 돌아가는 등 보드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알리할때 기복이 너무 심함 기복이 심하다는 건 어느정도 알리가 된다는 것 같아요 알리 자세, 알리높이, 장애물 알리, 알리 이형을 모르겠어 아. 아, 장애물 할리할때 알리 높이가 낮아진단 말씀이시군요. 킥플립을 같이 연습해도 되는지 여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우! 오우! 상당히 깔끔한데요? 음... 아, 이거 좀... 어... 아. 오케이, 틀어졌고 어, 아, 이거 좋고요. 아, 이것도 좋아요. 랜딩이 좀 아쉬워서 잘 봤습니다. 영상을 슬로우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착지가 안 되죠? 카메라를 의식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이할리는 아주 좋죠. 뒷발이 떨어지죠? 예. 이건 틀어졌고. 오케이. 그러면 어 제가 너무 알리가 개수가 많아가지고 몇 가지 딱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팝을 제 알리 강좌를 보면 나와있는데 제 알리 강좌에서는 팝을 뒤로 차는게 아니라 중심을 앞발에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뛰면 자동으로 뒤로 차진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박익명님 이분 알리에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이비드백 영상은 개개인한테 맞춰서 말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팝을 살짝 뒤로 차 보세요 지금 아래로 차는데 아래로 찼을 때 자동으로 뒤로 차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약간 뒤로 차시면 약간만 뒤로 차면 뒷발이 탁 붙어서 올라올 거예요 지금 뒷발이 떨어지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랜딩이 안된 거는 틀어져서 그런 거네요 약간 틀어지네요 앞발을 밀려고 하다보니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요요 요 허리 부분 여기가 이렇게 앞발을 밀면서 돌아가요. 여기가.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보면 요 부분 보면 돌아가 있죠. 자 다시 보, 보, 보세요. 여기 예 내려가면서 돌아가요. 이 틀어지는 거는 이 영상이 틀어졌던 것 같은데 이 골반을 잘 보세요. 지금 이때, 틀어지죠? 골반이. 이게 앞발을 밀려고 하다보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들 겪는 일입니다. 틀어지는 거는. 안 틀어지게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예, 내리게 되고. 이 알리는 뒷발이 엄청 떨어지는데요. 이게 팝을 아래로 차서 그래요. 예, 약간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 살짝 추시면더잘될거예요잘 봤습니다 알리 착지할 때 불안정한거는 음, 골반이 안돌아가게 앞발을 밀려고 할때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알리 연습할 때 프론트사이드 쪽으로 틀어지는 경우를 적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거를 고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하고 알리 자세는 박익명님께는 뒤로 차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살짝 뒤로 차보세요 그리고 알리 높이는 장애물을 넘다보면 올라가는데요 장애물 알리 타이밍을 모르시겠다 니까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키플립은 지금 아마 키플립 같이 연습하시면 발목적지르거나 아니면 어째저째탈 수는 있는데 타더라도 이상하게 될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릴게요 알리 착시시 불안정함 보드가 돌아간다 알리 할때 기복이 너무 심하다 제가 생각할 때 기복이 심한 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저도 이 강좌 영상들 찍을 때 알리 같은 건안 그런데요 키플릿도 안 그렇고 제가 잘 못하는 기술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할때 기복이 심해가지고 찍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드 잘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공했을 때그 성공했던 감을 까먹지 않아요 한번 성공하고 나면 계속 성공한단 말이죠 근데 한번 실패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그니까 러잘 됐다 싶을 때그 느낌을 딱 성공하고 나서 흥분하지 말고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보드가 돌아간다 착지할 때 불안하다 그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앉으실 때 주행할 일은 제자리 할 일은 다 똑같아요 탑칠때 이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거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딱 앉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게 좀 착지할 때 중요한 것 같고요 돌아가는 거는 많이들 겪는 건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냐면 앞발을 밀잖아요 여기서 알리하고 앞발을 밀때 무릎이 앞에서 보시면 딱 보이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밀려고 돌아가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드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무릎이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걸 겪었거든요. 옛날에 중학생 때 겪었는데 이거 고치는 방법 백사이드 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트는 느낌으로 그니까 러 느낌상 느낌상 알리를 이렇게 돌린다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에 알리 연습하는데 이쪽으로 돌아간다면 그 반대로 돌리는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안 틀어져요 연습하다 보면은 어, 두 번째 질문 알리 자세 지금 박인명님의 알리는 2단계 알리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옛날에 제가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1단계 알리, 2단계 알리, 3단계 알리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 차이 없을 수도 있는데 1단계 할리 2단계 할리 자 3단계 할리 요건데요 2단계하고 3단계하고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좀더 점프를 높이 뛰고 앞발을 살짝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면서 뒷발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무, 허벅지를 앞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은 알리 모양이 더 이뻐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팝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뒷발을 살짝 뒤로 차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뒷발을 아래로 차고 어, 앞발을 밀어볼게요 떨어지죠 뒷발을 뒤로 찬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럼 붙어요 예, 원래 이제 뒤로 찬다고 생각을 안해도 중심이 약간 앞쪽에 있으면 자동으로 뒤로 차진다 생각하는데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뒤로 차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뒤로 찰때 중요한 거는 앞발도 뒤로 당기는 거예요 앞발을 뒤로 당겼다가 아까 3단계 알리처럼 당겼다가 요렇게 미는 거죠 당기고 밀고 근데 뒷발도 똑같아요 요렇게 양발이 똑같이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장애물 알리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장애물 알리는 처음에 연습하면은 정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드 시작하고 딱제 친구들은 다 장애물 알리 성공하는데 저는 성공 못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 막 장애물 넘을 거라고 캔 놔뒀었는데 아 이게 타이밍도 안 나오고 딱 가가지고 우우우 하다가 캔다찌그러뜨리고 욕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어떻게 연습하면은 좀 타이밍도 깨닫고 좀덜 부담스럽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진짜 진짜 장애물을 넘지 말고 선을 넘으세요, 선. 보도블럭이 있다 치면 보도블럭에 보도블럭 한 칸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연습한다면 주차장 선을 넘는다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가 이 초록바닥에서 빨간 바닥으로 알리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먼저 연습하세요. 카메라를 세워놓고 자기가 넘는지 그거를 찍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보드 탈 때는. 그래서 찍어서 성공했다 싶으면 그걸 봅니다. 그러면 넘었다는 자신감이 성공했다면 넘었다는 자신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무젓가락이나 뭐나무가지나 그런 거 놓고 넘고 그게 되면은 알리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벽돌이나 아니면 데크나 그런 걸 놓고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실패를 먼저 해 보세요 실패 정확하게 팝을 딱 치고 착지가 정확하게 되게 못 넘어도 되니까 이렇게요 예, 이렇게 못 넘어도 되니까 팝을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속도를 좀더 내서 선을 넘습니다 이게 잘 되면 좀더 속도를 내서 선을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뭇가지 같은 거나 데크를 데크를 넣으면 됩니다 딱 선이 있던 곳에 그대로 넣으면 좋아요 이렇게 놓고 선을 넘는 거랑 똑같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킥플립을 연습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원래 강습할 때 성인 기준으로 알리 두장못 넘으면 킥플립을 안 가르칩니다. 아이들 기준으로 한 2만원 애들이면 데크 한장 그러니까 키에 따라 달라요. 2만원 애들이면 데크 한 장에서 한장반 그걸 넘어야 킥플립을 어, 할수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킥플립을 하려면 보드가 돌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이만큼 들려 있어야 돼요. 이만큼 안들리고 여기 있으면 탁 걸려요 돌다가 킥플립 차도 발이 여기 있을거고 발이 이만큼은 들려야 되는거예요 보드보다 높이 발이 떠야 돼 그래서 킥플립을 어, 한장 반이나 두장뭐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야만 가르쳐 준다 말을 하고 한번 타더라도 제대로 이쁘게 타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스위치 킥플립을 연습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스위치가 뭐냐면 제가 구피잖아요 구피자세를 타는게 이건데 스위치는 반대발로 타는걸 스위치라고 해요 구핑 대 레귤러로 타면 스위치고 제가 스위치할 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뭔가 좀 이상하죠? 잘 못하는데 어째저 장애물 넘어요 한장 반까지 넘어요 데크 한장 반 그래서 아 나도 이제 한장 반을 넘었으니까 키플립을 연습해야겠다 생각 했죠? 스위치 키플립 그렇고 했는데 한 100번 하면 한번 탈까 말까 하거든요 스위치 키플립 근데 타도 모양이 진짜 이상해요 제가 한장반 넘고 그펌 박스도 스위치 자리로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위치 키플립 이상해요 한장 만이나 두장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알리가 편안하지 않다면 킥플립 연습은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 생각해보시고 킥플립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제 피드백에도 잘 안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연습을 하는데 잘 안되는 기술이 있거나 궁금한 기술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보내실 때 본인의 영상을 제가 써도 되는지 그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